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아주 비싼 피아제 시계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계의 매장가는 2억 원이 약간 넘은 매장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보증서, 박스 모두 가지고 있는 풀셋 제품입니다.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하얀색은 18K 화이골드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있고요. 베젤에도 다이아몬드,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 이렇게 피아제는 글래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이아몬드. 한번 풀러서 보겠습니다. 더블 폴딩 클래스프이고요. 기본적으로 남성용 시계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크라운을 제외한 사이즈가 38mm입니다. 그래서 제 손목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조심스레 자세히 보시면 모든 면에 다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기도 약간 조심스러운 제품인데요.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18mm의 와이골드 피아제 2억이 살짝 넘어가는 제품의 무게는 그램인데요. 17.18 그램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17.2 그램의 제품을 오늘 제이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제이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